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대부분의 경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신 부분, 저기 분들이나 그 아이들의 경우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데 아플까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중3 때 쌍꺼풀 수술을 했었는데 그 수술 침대에 누워서 저에게 아빠 피안 나게 해주세요 흑흑 하고 그 우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통증을 의학적으로 정의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피부조직 손상이 그 말초신경을 건들면 이 노란 실타래와 같은 감각신경이 척수로 들어가고 이 척추신경에서 대내 피질로 전달이 되어 통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 감각에는 이렇게 네가지 종류 즉 A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 B는 브르르르 하는 그런 진동을 느끼는 신경 C는 그 얼만큼 이렇게 눌리는가 그 압박 그 압력을 재는 신경 이는 뜨겁고 차갑고를 느끼는 신경 등이 각각 따로따로 따로 있겠습니다. 이는 혀에서도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따로 있어서 단맛이 나는 설탕을 그 본래의 단맛을 느끼는 혀끝이 아닌 혀의 가장자리나 혀의 안쪽에 닿게 하면 단맛을 전혀 못 느끼는 것과 같이 만약 A의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이 못에 찔린다고 한다면 무언가가 피부에 들어오는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치과에 가면 이렇게 잇몸에 국소마취제를 그 맞게 되는데 그러면 통수, 통증은 그 없어지지만서도 그 드룩드룩 사각사각하는 그 느낌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리도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가 그 왼쪽 a 번의 통증신경은 마비를 시키는 반면에 B, C, D에 무르르 하는 진동을 느끼는 신경이라든가 압력을 감지하는 신경은 마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수술 중에 어, 선생님, 다 느껴져요? 이거 정상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 혹시 아프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아프진 않은데 아플까봐 겁시나요? 흑흑!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네 가지 신경을 다 마비시키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전혀 느끼고자, 느끼지 않고자 하신다면, 이 오른쪽 위에 그대뇌 피지를 마비시키는 그 전신 마취로 해야 하겠는데요 이는 코수술 중에서도 뭐 가슴 늑연거를 채취한다던가 를뭐 가슴 확대 수술 혹은 안면 윤곽 뼈 수술을 할때 적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뼈를 깎는 통증이라고 <웃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뼈 자체에는 방금 말씀드린 통증신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뼈가 긁힌다고 잘린다고 해서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뼈가 부러졌을 때 어마무시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에 그 통증신경이 풍부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뼈가 부러지면서 골막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뼈가 아픈 것이 아니라 골막이 아픈 것이 되겠는데요. 안면윤곽수술은 골막 아래에서 뼈를 절삭하는 것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통증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가슴확대술은 대표적으로 아픈 성형수술이었습니다만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보형물이 빨간 그 대흉근 그 아래쪽에 있는 경우 늦고 라고 좀 가까워서 좀더 통증이 있다고 하고요 오른쪽과 같이 근육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 성형을 받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형물 위로 어, 이 대흉근이나 뭐 이런 그 조직들이 패딩이 되는 조직이 많음, 많을, 많을수록 그 부작용이나 티가 나는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 또 나기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서의 그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마취 주사를 놓느라고 그 주사바늘이 피부를 찌르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아파하고, 여, 뭐, 여성은 좀 개날프고, 남성은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니까, 남성이 더 용기 있게 더 참을 것 같지만, 어, 제가 한 26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를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좀 엄살이 많고, 많이 통증을 느껴하는데, 그리고 또 출산을 해본 여성보다는 그런 산통을 느껴보지 못한 미성년 여성이 더 통증에 민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여성은 그 월경이라는 그 통증에 그 매달 단련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남성은 그런 통증을 뭐 느끼거나 뭐 참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아주 조그만 통증에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출산 경험 여부에 따라 그 미성년 여성이 어 아파하는 정도하고. 출산을 해본 여성이 아파하는 정도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통증을 겪어본 경험의 유무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